처음엔 기타로 이 노래가 밝단 걸 알려줘야지 그 다음엔 피아노가 귀엽게 좀더 사랑스럽게 벨소리가 들릴 때쯤에 다들 눈치채겠지 브라스까지 나온다면 모를 수 없을걸 크리스마스 노래를 만들래 달콤한 사랑 얘기만 이 m a 너도 웃고 나도 즐즐운 그런 분위위 캐롤 크크스스스캐캐을을만래온온족족이모모여여서를 d 한 뜻, 뜻, 캐롤은 나는 캐롤 인데, 나 혼자서 부르 기너색해익 숙한 단어 들 나와야 제일 크리스마. s 소리가 들릴 때쯤에 다들 눈치채겠지 끝나기 전에 좀더 신나게 d u m d r o p d r the Beat, Christmas, 노래를 만들래 달콤한 사랑 얘기만이 o m 너도 웃고 나도 즐거운 그런. 분위기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래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부르